정치, 경제, 문학, 혹은 철학에 관해서라면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움직이는 인간 그 자체는 지금 알아야만 한다. 인간관계와 인생이란 나에게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내 삶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젊은 베르테르의 고뇌, 파우스트 등으로 잘 알려진 요한 볼프강폰 괴퇴의 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괴퇴의 작품에는 인간 본연의 감정이 섬세하게 살아있습니다. 특히 괴테의 인간 연구가 오롯이 담겨 있다는 호평을 받은 소설이 바로 친화력인데요. 저도 이번에 이 친화력이라는 소설을 처음 접했는데, 이 친화력이란 원소끼리 서로 끌어당겨서 결합하는 힘을 말하고요. 괴테는 인간 관계를 화학적인 결합에 비유해서 인간 정신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친화력에 등장하는 격언과 또 독창적인 개퇴의 견해들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와 인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텐데요 친화력을 바로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본 철학자이자 작가인 데키나 오사무의 해석으로 만나보는 개퇴가 읽어주는 인생 이 책의 내용이 친화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모의 북살롱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1장 관계 그 끌림 속에서 인간관계는 화학이다. 사람들은 때로 친구나 오랜 지인으로 만나 포도주와 물이 뒤섞이듯이 금세 어우러지면서도 서로 상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여 애써 융화하려고 해도 결코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 마치 물과 기름을 휘저어 한대 섞으려고 하나 금세 다시 분리되고 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괴태는 인간관계를 화학에서 말하고 있는 결합력에 비유했습니다. 화학에 비유하다니. 인간관계는 그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괴태가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는 우연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필연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는 어떤 일이든 반드시 흘러가는 인간의 숙명과도 같죠. 근데 합리주의가 통하지 않는 업, 이성으로 다수릴 수 없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연스럽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존재다. 한편 아무리 잘해보려고 애써도 어긋나는 인연이 있죠. 인간관계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필연성이 존재합니다. 괴태는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친화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환경이 인간을 만든다. 성격, 개성, 기호, 방향, 장소의 특성, 환경, 그리고 습관이 합쳐져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마치 원소가 대기 중에 있듯이 누구나 자신이 있는 곳을 맴돌며 바로 그 자리만을 유쾌하고 기분 좋게 느낀다. 여러 요소와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설 자리가 결정됩니다. 인간은 본능에 따라 편안한 곳을 찾기 마련이죠. 이는 원소가 안착할 장소를 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압을 쫓아 바람이 부는 원리처럼 바람은 마땅히 자기 갈 곳을 향합니다. 현재 당신이 있는 장소와 환경이 당신을 만들죠. 괴태는 검소하고 기능을 중시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방이나 호화로운 기구는 아무런 사상도 갖지 못하고 가지려는 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장식일 뿐이라고 말했죠. 그때는 자유롭고 사고할 수 있는 환경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변덕스럽다고 실제로 이러저러한 불평을 듣는 인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수많은 외적, 내적 자극을 받은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화학적 결합이 쉽게 변화하지 않듯 인간의 본질도 크게 달라지지 않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믿을 수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끝까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대부분 육체적으로 규정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정하거나 어떤 일을 꾀하려 해도 결국 언제나 예정되어 있던 길로 자연스럽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습관 가장 기분 좋은 모임은 각 구성원 사이에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모임이다.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귀지 말아라.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피해야 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에 칼을 아우구스트 대공을 섬겼던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한 가지.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항상 존경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라.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는 자연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는 인간적인 가치가 뒷받침되지 못한 권위에는 존경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훈장 달린 상의와 여섯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는 고작 최하위층의 무지한 대중을 위협할 뿐이다. 그때는 자신보다 8살이나 아래인 아우구스트 대공의 위대한 면모에 끌려 그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배우다 우리는 다재다능한 사람을 만나도 아무런 교류를 나누지 못하고 학자를 만나서도 사물의 이치를 배우지 못한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만나도 향상되는 부분이 없을 뿐더러 자상한 사람을 만나도 친절을 잊지 못한 채 모두 그대로 헤어져 돌아온다. 별 볼일 없는 인간은 위대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죠. 사람은 자신의 이해 범위 안에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는 것만을 볼 뿐이기 때문이죠. 의문과 호기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자신이 성숙하다고 여긴다면 성숙한 사람을 만나도 개발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타인의 배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껍데기를 깨고 나올 기회를 놓치게 되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습니다. 매일 눈앞에 두고도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일들이 자신의 지식과 교양이 깊어지면 비로소 인식된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마세요. 멋진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실은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챕터 2 결점까지 사랑하라 어느 정도의 결점은 개인의 존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오랜 친구가 자신의 습관을 버린다면 아마도 우리는 낯선 느낌이 들 것이다. 괴테는 타인의 결점을 들추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서 얻을 이득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괴테의 친구 중에 프리드리히 실러 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유명한 희곡 빌 헬름테를 발표하고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지은 인물입니다. 실러는 악취가 심하게 나는 썩은 사과를 작업실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지냈다고 하는데요. 사과의 악취를 맡으면 지필할 때 영감이 잘 떠오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때는 썩은 사과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이상한 버릇을 하나쯤 갖기 마련이죠. 그러한 버릇을 모두 없앤다면 시시할 겁니다. 연애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의 결점을 미덕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사랑한다고 할수 없다. 괴태의 말인데요. 결점은 인간의 매력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